안녕하세요 여러분 카게예요 모동숲을 시작하고 나서 궁금했던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해요 꽃밭을 크게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수 있을지 어떤 곤충을 잡을 수 있을지 꽃밭에선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꽃밭을 아주 크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우선 꽃을 어떻게 모았는지 먼저 보실까요? 아우 너무 편안해 보인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저 구름 지나간다 우우, 여기가 천국이구나 노오 no. 아나 없단 말이야 삼대리채 어 여기 목적을 잊지 마. 우리는 지금 꽃으로 도배를 해 보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야. 어, 벌써 다쳤어. 이러면 안 돼. 꽃을 하나 더 심어야 되니까. 뜨, 나 지금 벌 물렸지. 이어, 여기 생선이 왜 이렇게 큰게 많아? 제발. 엄청 커 왔어 왔어 철갑상어? 아우 철갑상어 w 비아 t 비아 소이 h 이 다스 up? What's up? 몇개 가지고 u 는 거야 지금? 꽃을 한번 오면 하나 둘셋넷다여 7, 8, 9, 10, 11, 12, 13, 1열 15, 1 열다섯 개밖에 안 돼? 오1심 15, 15, 15, 15, 15, 15, 15, 15, 15, 15, 15, 1가 15, 1네 아, 여기 그냥 가기 너무 아쉬운데? 오! 우와! 우와, 이런 경우도 있네? 우리의 섬을 꽃밭으로 더 뒤덮기 위해서 자 이렇게 심어줄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리는거야 지금 이렇게 이게 한번 두번 갔다 온 거니까 그럼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일곱 여섯번 열두번을 갔다 와야되네 최소한 <웃음> 어,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<웃음> 이거를 일자로 심을까?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꽉찰것 같은데 진짜. 에이 안 예뻐. 다시 머. 일단 오케이 <웃음> 복순한다 이런. 이리 어쩌지? 복서만.. 복숭아, 복서나무 해야 되는데? 곤충이 끝도 없이 나와요 헉! 비싼 애들 영꽃잎 사마귀 430 꿀벌 100이네? 에이모이 뭐 100일짜리를 왕 얼룩나비 아 찰리 왜 저러지? 사마귀는 딴거 잡을 때잘 도망가더라고요 무당벌레 200짜리 잡아야겠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얘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노린제노린제 120야 노랑나비 90아 이런 예쁜 곤충들을 돈으로만 생각해야 된다니 안타깝다 아까는 좀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되게 안 나오네 연꽃사막이는 8시부터 17시, 5시까지 아 5시 넘어서 5시구나 지금 시간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구나 아, 저 이건 그러면 낮에 해봐야겠네 딱 5시여서 안 나와 비싼 애가 연꽃사막이연꽃사막귀이거보더 많이 나오거든 여, 지금 네 번째 했는데 계속 12,000원 정도 벌었어요 한 번에 한번 꼭 채웠을 때 15,000원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? 그래도 나쁜 거 별로 없는데 이딴 것들 별로 없는데 꿀베 같은 거1 6 0 0 0 밖에 안 나와 아... 이걸 장점을 하나 찾았어 <웃음> 오늘만 해당하는 장점을 오! 엄청 많이 주네 720이야 그러면 평소에 오!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꽃을 쫙 떼주세요 어, 제일 비싼 나비 물포...몰포 나비 물포 나비 4,000! <목소리> 얼마를 볼수 있을까? 집값은 낼수 있을까? 그래도 다 포개져서 수확하긴 좋네 10개씩 밖에 안되는구나 그래봤자 근데 왠지 아직 안 해봤지만 낮시간에 아침 8시부터 5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돈벌기자 만들어 봅시다 자. 재료가 부족해 내가 이렇게 한번 싹 돌아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, 열, 열, 열 개. 열두 개 만들었네 오오 어? 17,000원 밖에 안돼? 실망인데 이거? 왜냐면 그 심해요 하나에 8 0 0 0씩 하는데 일단 낮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것도 좀 실망이야 그래도 돈은 땡큐! 이거 봐 얘네가 나오시야 됐나 보다 아닌데? 야왜 이렇게 못 잡니? 어우, 왜 이렇게 못 잡어? 얘는 저녁에 나오는 애구나. 얘는 5시부터 8시까지 나오는 애. 네 아, 좀만 기다릴걸. 다 뜯어버려가지고. 이거 봐. 5시부터 8시. 저녁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물포나비가 나와. 물포나비 4천이 하나에. 넌 뭐니? 노린제. 노린제 싸구리잖아. 싸구려 미안해 노린재는 싼애 잖아 글쎄 물포나비가 계속 나오네 오이요원참 저녁에 물포나비가 나오는데 지금 저녁에만 요만큼 잡았어 이게 물포나비가 한 마리에 4천이고 그 옆에 보이는 인면노린재는 하나에 천이에요 오 이거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해요, 여러분은?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. 그래서 며칠 더 있어 보기로 했어요. 하루가 더 걸린다. 자, 저 파란 나비가 많이 나오네 또밤 되니까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곤충이 하나도 안나와 왜 이러는거야? 400짜리를 잡아야되나? 또있네? 아 결론을 내자 결론을 선물 안보여? 오 이런 단점이 있네 선물이 사라진다 제비나비 24, 2500 연꽃 사마귀 2400 그리고 물포나비 4000 이렇게 세개가 동이 되는 애들인데 생각한것보다 많이 안나와 저기 제비나비였다 음, 얘가 재미나비야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사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자, 우리 꽃밭에 온걸 환영해 화면 하나를 가득 채웠지 어, 근데 비 오는 날은 아무것도 없네 이게 단점이네. 또... 어어어... 너 무슨 나비니? 무슨 나비... 청띠제비나비... 파란... 이게 뭐지? 청띠제비나비... 청띠제비나비... 아, 없어. 위키엔... 이렇게 안 나오는 애야. 처음 보는 데. 박물관 갖다 줘야겠는데. 내가 왜 이걸 다시 찍냐면 원래는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연꽃 사막이 하나에 2,400인데 2,400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더라고. 그리고 한번꽉 채워서 팔 때마다 약. 2만원 안되게 10.. 만.. 잠깐만 14,000원이야 10만원이야 잠깐만 어만 얼마가 나와요? 16,000원? 어, 얘도 나오네 이제 천짜리죠 평균적으로 그냥 한번 20개 정도 잡아서 팔면 1 6 0 0 0 얼마가 나와요 1 6 0 0 0대가 경험상으로 근데 이게 장점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은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다시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 좋다와 안 좋다의 중간쯤인 거 같아 막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사막이... 아휴, 이게 또 복잡한 거야. 하나를 팔아보면 알지? 네가 이걸 얼마 해주니? 이게 430이거든. 어, 이거 더 주네. 어주네. 얘한테 팔아야 되네. 얘가 맨날 있으면 좋겠다. <웃음> 우와, 또 갑자기 사라졌어. 어? 이또 나온다. 제비나비. 오케이. 이건 또 뭐야? 어 붉은 목도리 비단나비? 오이 뭐야? 마다가스카르 비자 뭐야? 마다가스카르 비단 제비나방마다가다가스카르 이거 여기 없는데 키위에도 없는데 위키 위키? 어? 아이 나무가 많으니까 엄청 싫네. 어? 오케이. 우와, 이거 봐. 아그리스나비? 아 이것도 없어 이 위키 왜 이래 어, 요거는 거의다 갖다 줘야지 박물관 요것도 박물관 요것도 박물관 제비나비는 팔고이 신기하네 사막이 나오면 사막이 나오고 나비 나오면 나비 나오고 그러네 어 잠자리다 기다려야 되나 앉을 때까지? 잠자리 처음봐 엄청 빠른데? 앉아 앉아 앉아 지금 저쪽 왼쪽에도 못보던게 하나 나왔는데 잠자리야 이건 또 뭐야 마다..마다..마다가스카르 제비나비마다가스카르참 잠자리 잡고싶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? 내 생각은 여기 건것 같아 난잘 모르겠어 계속 좋은 게 한두 개씩 나와서 좋은 거 같기도 한데 물론 8000짜리는 없지만 8000짜리는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됐어. 오늘의 결론은 좋다. 좋다. 나라은 한다. 물론 뭐 여러분 여러분 자유에 있지만 나라면 한다. 나는 꽃밭을 하겠다. <웃음> 여러분 새로운 걸 시도해 보고 싶어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요 꽃을 많이 심어 본다든지 떡밥을 100개를 써서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본다든지 음, 뭐 나무를 많이 심어 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제가 댓글 보고서 재미난 아이디어 같은 건 한번 해 볼게요. 자, 그럼 감사합니다. 이런 이 비디오가 즐겁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. 자,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카기였습니다. 바이.